30분 뒤에 철희님 멘붕하는 거를 3개 <웃음> 저장 30cm? 30m? 저장 했어 아니 이게 자동 저장돼 음... 언제 오십니까? 저 침대에 놓아서 아, 계속 기다리는데 어, 사슴, 사슴 지금 한 마디 봐서 아 존나 잘주먹가래 가죽 조각 몇개 있어요? 아니 아까 한 마리 총 잡았어? 이번에 두 마리 잡았고 가죽 조각 세 개만 더 있으면 돼 가죽 트로피 나왔어 두개 있어야 돼 대괄통 두 개? 네 그냥 뭐활 없어도 잡겠는데좀좀 좀 번거롭다 쥐지만은 네, 활 있으면 그냥 한방톡 쏘면 죽습니다. 아, 그래? 음, 뭐 사서 고생 해요. <웃음> 그거 쫓아다니는데 다시 피곤해졌대. 아, 집, 집 왔다. 제가 침대를 옆으로 이어붙일까 하다가 어, 그럼 메탈님한테 혼날까봐.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지금은 잘 수가 없대는데. 어 저희 좀제 끌고 왔으니까 <웃음> 친구 데리고 왔으니까 모자 주변에 몬스터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웃음> <얘, 얘> 뭐야? <웃음> 집 문은 닫고 다닙시다. 아집에서 지금은 잘 수가 없대. 어? 아 밖에 또 왔나? 아침이 돼서 그런가? 아, 날이 밝았구나? 날이 밝고 있는데? 가죽 조각... 두개 있다고요? 어... 지금 사슴 조각 한 개. 아, 사슴 말고 가죽 조각, 가죽 조각 한 개. 사슴 가죽 두 개. 어... 일단 넣어놓을게. 그러면은 아 원래 멧돼지가 되게 많았는데 응. 멧돼지가 막 6마리 7마리씩 막 뭉쳐있었는데 여긴 없네 꿈에서 그런거 아니야? 무슨... 에? 꿈에서 멧돼지 6마리 7마리가 뭉쳐져있는 걸 꿈꾼거 거 아니야? 저번에 어. <웃음> 원래 하던 서버는 저혼자하던데는멧돼기가 묻혀 다니더라고요 음... 저게 보면은 애들 대갈통 위에 별이 붙은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 네, 세네요? 네, 그막 걔네들도 있고 항상 음식 3개씩 먹어요 3개? 세개뭐 먹을게 없어 음식 없어요? 그럼 아프세요? 아니 두 개는 먹었어 지금. 하나 더 먹어요. 돼지 고기랑. 응응응. 음, 음, 음. 뭐뭐뭐 뭐, 뭐 먹었어요? 돼지 고기랑 꿀. 그게 세 종류는 항상 먹어야 돼. 안 그럼 죽어요. 음. 오 어, 스태미나 차이가 엄청 크다 에? 스태미나 차이가 엄청 크다고 그 스태미나 차이도 커서 꼭 먹어야 돼 이게 또 버섯 같은 막고 종류에 따라서 피가 또차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음... 아 진짜 돼지 돼지 체제에한 마리가 됐네. 여기는 집터가 있는데, 어, 그 안에 보면 상자 있는 거. 어, 아니, 아니, 벌꿀 있으면은 채집해줘. 부셔서, 어, 돼지, 돼지 한 마리 못 들어가는데, 어, 잘 보면 들어갈 수 있는. 분형이 있을거야. 나는 왜 멧돼지가 안보일까? 가슴도 안보이고. 아무것도 없냐. <웃음> 진짜 아무것도 없냐. 새끼들은 끄덕하면 물로 들어가? 그래도 네, 되지? 네, 네, 네. 어 가족 조각 하나 있죠. 어 집으로 갑시다 지금 뭔가 여기 갑시다 집으로 먼저 가. 어, 왜 왜요? 방금 여기 사슴 한 마리 있었잖아. 그거 잡고 가야지. 아활활 만들면 금방 잡아요. 같이 갑시다 집으로. 음,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방패는 항상 들고 다니는 습관을 들어요 그게 방패랑 무기 들고 R 누르면 다시 집어넣거든요오네 그러면 좀 달리기가 빨라요 무기 손에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리고 다시 꺼낼 땐알 누르면 또 꺼낼 수 있고 찾았다 철리님 몸빵 하는 거예요? 뭐해게 저는 원딜로 하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세요. 이야, <웃음> <뭐예요? 웃음> 한 대만 더. 아... 오, 저새끼 우리 집 부순다. 아, 이시놈 새끼. 하지마 이씨키야 근데! 나 방망이로 잡는게 방망이로 사자 잡는게 어렵지가 않아 어, 그래요? 어!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얘가 다시 뉴턴에서와 그러면은 그때 치면 죽던데? 야, 멘붕 하자 하자 멘탈 한번 돌려봐요 아아 하하 <웃음> 아. 봐봐요. 어, 제가 화살로 잡는 걸 봐봐요. 활로 잡는 아, 거 보면은 아, 내가 이제 쓸모없는 짓을 했구나! 봐봐요. 아, 이거 은신도 있네! 예, 있어요. 컨트롤러. 그 무기도 종류가 막, 단검 이런 거는 스닉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음... 어? 별달린... 샀습니다. 안녕 아이 도망가 또물로 들어가냐? <웃음> 잡았다 잡았어 머리통 나왔어어 나왔어 오오 갑시다 그럼. 아, 이게, 회피가. 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른 다음에 쉬프트로 눌러야 되는구나. 스페이스바. 아, 그니까, 마우스 우측키를 네, 네.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되는구나. 스페이스 네.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니고. 예. 네. 그니까, 우측바를 우, 우측 누르고 있으면 막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 어. 그 상태로 피할 때 되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 착하고 있었네. 아,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회피하고, 왼쪽으로. 회피하고 아, 철인님 재료를 다 구해 보셨네 그러면... 테라 할때 무사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어떤 거요 테라 테라 할때그 네. 직업 중에 무사가 있었거든. 네. 그거 플레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회피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음. 뭐 적응은 쉽게 할것 같아. 어 뭐야? 근데 근데 집혀 있는 건 뭐야 이거? 그 음. 약간 뭐 파밍 할수 있는 약간 그런 거. 집에 어, 아니,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사슴이 많아, 잡고 싶게. 또, 도망을 가는 길이, 네. 우리 집 쪽으로 도망을 가.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턴어 갖고 나한테 와. 안 잡을 수 없잖아, 잡아야지. 집이야? 집이야? 그 수리해요? 어, 수리해야지.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자, 이제 그럼 첫 번째 보스 갑시다. 잠깐만. 혹시 그 돌아다니면서 이런 재단같이 생겼는데 사슴 모양 있는 재단 봤어요? 아니, 그걸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응. 음. 그걸 찾아야 돼요. 일단 가죽 다섯 개. 일단 트로피 넣어놓을게. 네, 제가 또 초코인 요 일단 고기 좀 부어 갖고 가야 되겠지? 네. 멧테지를 하도 많이 잡았더니, 여기는, 봐봐. 어? 고기를 이렇게 부어. 어, 진짜, 여기그좀 <웃음> 그렇게 해주지짜 지금. 로 여기서 지금. 가어 이거 지금. 자, 지 문제는 저거 그대로 놔두면 타버려 이거 봐봐 고기, 고기 다 익으면 이렇게 떨어져 어디 계십니까? 네? 갑시다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 저 조금 옆에 증축하려고 뭐가 꽁꽁꽁꽁 거리는데? 아그 약간 경사진대 가면은, 그 약간 좀, 뭐라 해야지, 화면이 흔들려음 그 그러면 제단? 트로피 거는 데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거는데, 그게 뭐야 보스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그 재단 같은 게 있어요 음. 각 보스몬스터마다 근데 여기 목초지에 보면은 저렇게, 우리 처음 태어났던 데처럼, 저렇게 생긴 데가 있거든요? 데 거기 에 사슴 모양인 데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거기서 도망하거든. M 눌러 보면은 혹시 뭐그 표시 생긴 데가 있어요? 없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맵을 일단 밝혀야 되겠네. 네. 그러면 퍼지자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같이 다녀. 금방 음. 있을 거예요, 근처에. 거기는 예. 없어. 내가 그 주위 돌았어. 여기 돌았어요? 음. 하면서 사냥도 하는 겸사겸사에서아 예. 아, 여기 중간 부분 음, 안개 안개구나 외곽 쪽으로 돌아서 여기는 음. 봐야 되니다그 검은 숲이라고 뜨면은 이거... 거긴 아니에요. 뭐뭐 <웃음> 뭐, 뭐? 그 위에 지금 글씨가 오른쪽 위에 목초지라고 써 있잖아요. 어어 어, 어. 근데 그게 검은 숲이라고 써있으면 아니에요 거기. 거긴 다음 오케이, 지역 오케이. 저 찾았어요 오케이 어, 우리 집에서 3시 방향 쪽으로 쭉 오면 돼요 잠깐, 바로 제가... 위에 있어 바로 바로 위에 있다고. 아 저.. 제가 떠요? 응 음. 미니맵 왜 뜨는데? 아 그래요? 난안 뜨지? 아그 철인이 M 눌러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보이기 저 체크해 주세요. 뭐야? 아 어. 예, 네, 그거 해야 또. 잠깐만요. 여기 와서, 셋 하나만 찍읍시다, 우리. 일로 와봐요. 음? 가만히 좀 계세요. 어어어. <웃음> 여기 어, 초석 어. 되는 거야? <웃음> 자, 여기 소환할게요. 잠깐, 잠깐. 왜, 왜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웃음> 내가 회불을, 내가 회불을. 회프를... 거는 뺐으니까. 어. 이거 저기 아 아침에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럴까요? <웃음> 아왜냐면은 이게 보스라면서 그럼 철인님 쪼? 쪼, 쪼 아니 방 아니 거를 떠나서 방패를 껴야 뭐몸 몸빵을 하든 뭐라든 할거 아니야. 아, 아, 그렇시다 그럼. <웃음> 철인님 의견은. 아니다 좀 아니다 아니다, 수...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 그냥 소환해도 될것 같아. 해도 돼요? 어, 해도 해도 해도 해 해도 해도 해도 해도 해도 해도 야야야야야야 존나 쉽네. 철철이 죽었네. <웃음> <웃음> 어, 이거 막기가 아예 안 되는 거야? 전, 전기 공격은 아마 안될 거야. <웃음> <응>? <웃음> 어, 피 2나 맞는데? 어 뭐야? 아 뒤로 숨어도 맞네. 예. 회피로 피하면 돼. 아니 회피해서 뒤로 바락뒤벽저거 뒤로 숨었는데. 그게 맞네. 음, 이거는 타이밍 맞춰서 회피를 해야 되는 거네. 에이. 아 겁나 먼데 아. 아야 아야. 아야야. 스템이 없다. 어, 아아파파아파 이거 만피가 네. 어디에 있는 거야? 왼쪽 아래에 보면은 빨간색깔 바 있잖아요. 음, 그게 만피야? 예. 네. 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저게 올라요. 그러니까 음식의 아, 아, 아. 품질에 따라서 저 오른 수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약간 휴식 게이지를 아니 진 휴식을 못 해가지고 아... 그것도 있는 거 아닌가? 피가 모르겠어. 그렇게 되게 많지가 않던데 20인가 밖에 없었던데? 그럼 먹을 걸안 먹은 거아니야 먹을 거다 먹었는데 츄알것같 아는 척 하지마 알거 같다고 아는게 아니고 알것 같다고 나물 조금만 잠깐, 레골라스 어, 어, 어, 피나 거진 도착했어요 나 조금만 버텨줘얘 거진 죽어간대요? <웃음> 오, 미안해 어. 음식 먹고 왔죠? 못 먹었지? 아니, 그, 참내로. 그 창, 창고에 아니, 안에 음식 넣어놨잖아요 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번개, 어... 번개, 번개, 번개, 번개. 그, 죽으면은 바로 창고 열어서 음식부터 먹어요. 야, 야, 야, 죽겠다, 죽겠다. 막, 치기 오. 머리통 먹었어요? 어. 갑시다. 아첫 어, 번째 보스요 뭐, 처음에 단단한 볼.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앞에서 생겼네. 오, 활 멋있게 쓴다. 오이. 음. 이게 뭐 까마귀가 있어. 일단 트로피를 걸어라는 거지. 네, 그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던 데로 가서. 갑시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초초리얼이에요. 초초리얼. 저게 저, 뭐야? 첫 번째 보스는 저 솔직히 몽둥이 하나만 들고 그냥 혼자 잡았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다음 지역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가 팔이 데미지가 세네. 네. 어? 사슴 포개 어디 있어? 이거 포뭐 주지 않나? 음, 굳뭐 구십 나무 줄러나? 뭐 구십 포개 피로나 아니, 아까 벌꿀 같은 거 있었던데. 아, 그거 벌집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런 거에 보면 벌집이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음... 그걸 부수면은 나와요. 뭐야, 얘왜 여기 와 있어? 회생난장이 어? 얘 잠깐만, 얘 다음 지역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지? 누가? 에? 얘, 얘. 쉽게. 아, 그리고, 저 음식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면은, 음. 그, 버프량이 적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라? 네, 덮어버려. 오케이. 방금 뭐 잡은 거야? 예, 네. 왜요? 아니 걔가 뭐 다음 지역에 나온 애들이야? 아니요. 걔 죽였어요. 어, 사슴. 사슴. 여기 사슴이 여기네. 제일 조그만 거. 이거 여기다 달면 돼. 뭐 어떻게 달아? 갈고리. 갈고리에다가 이거 E 눌러봐요, 가까이. 어, 어. 왼쪽 아래 에뭐 생겼죠? 어어. 어. 이제 그거 F 눌러봐요. 이렇게 하면은, 어, 그 주변에 버프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같이. 네. 음, 네, 근데 쿨타임이 있으니까. 이게 달리기랑 뭐, 뭐 그런 거던데? 달리기 스테미너 소모. 네. 아 이게 걸면은 네. 여기 지금 비석이 하나가 생기네 음, 그래요? 어 에이크시르 에이크시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재단이 어디에 있는지 비석이 생기네 이거 에크시르 버프를 그냥 막 쓰는게 아니고 레이드 보스 잡을때 써야되겠구만 아니면뭐 그냥 어차피 어.. 아.. 쳐들어온다 쳐들어온다 쳐들어온다 누가와? 쳐들어온다 애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미친놈 온다 미친놈 온다 누가와 누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뭐야 온다 n 다 n 다 n 다 n 다 n 다 no, no, no, no, 야야야야야 예스 예스 이거 방패 o 수시로 끼고 있어야 되네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아니, 이게 너무 많은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아야 아이안 이거, 이네들거 그 걔가 휘, 힐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그뭐마법상인가 머신인가 힐을 할 걸. 아 씨발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예? 제가 제가 이래서 이거 그, 그, 그 위험 지역에다가 집안 만들었다니까요? 얘들 네 맨날 와요 그럼. 없네. 살려주세요. 리 닭을 만다. 잡볼수 있어? 말리서유일하면서 잡아 내가 조아. 아, 들 그냥 몽둥이로 죽여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어, 뭐 이렇게 세? <웃음> 죽다 아 독. 네독 독. 이거 피 치우는 게 없어서 이거. 네 포션을 나중에 만들 수 있는데. 어씨발 도댕이도 저기 개새끼. 이거 어떻게 좀처있 해봐 계속 올고 다니고 있는데 아.. 한마리씩 잡고 있어아독 걸렸어.. 씨발 나또 아, 뒤지겠다 아 독.. 아 이게 힐도야 <웃음> 미치겠네 아, 피가 계속 빠져 그래갖고 뭔가 했더니 독이 걸려갖고 지드민지도 입네. 아 이제 음식도 없는데? 저 창고 창고에 있어요 창고. 어도도 죽는다 아 죽었다 아자 음. 아. 차린님 멘붕 시작이죠 아니 멘붕 할 것까지는 없는데 아 그래요 한 마리 잡았다 아니 아... 뭐 어차피 이런 게임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멘붕하나 아 전멘붕하는데세 <웃음> <웃음> 마리 남았어. 세 마리. 세 마리만 잡으면 돼. 한 마리씩 위에서 잡아. 안녕 <웃음> 새끼 먼저 잡아. 독불이 새끼부터 잡자. 어씨. 두었어. 이게 데미지가. <웃음> 네. 무기 쪽을 좀 업그레이드를 먼저 시켜야 될거 네, 같애 힐을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피가 안다니까 아... 도구 그래 죽자 죽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내가 동기어지는 한다 동기어지는동기어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동기어지나자 아야야야야 <웃음> 한, 왔어, 한 마리 나왔어, 한 마리. 잠깐, 나 무기를 일단. 형, 같이 뒤지자고. 아, 이 까마귀 새끼. 정신없어 죽겠는데. 오우! 잡으셨다. 아휴. 생난장에는 아니, 뭐 이렇게 어렵냐? 아